조금만 하자 어. 어. 어. 에이, 어. 빨리, 흔들려, 빨리 흔들려. 니발이바발아흔 들려 깜짝 놀랐 지？깜짝 놀 랐지？살짝 잘... 놀 랐지？오 오오 어? 오오오 계속 떨 려.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주심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심, 조